사실은 좀 기대했거든요. 아, 내가 나만 오렌지 색깔인가? 아, 했는데... 아, 다들 멋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저의... 일반입니다. 일반... 일반... 아우, 손톱! 점심 메뉴를 맛있게 지식길바니다 가려! 마음과 정신은 우사인 볼트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참을 이뤘던 거죠. 이제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첫 스타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이제 아주 다양하게 뭐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연습을 해래요. 이렇게 기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 직전에 한번 달려보라고 해서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했죠. 이제 이번에 60m 달리기를 하면서. 저희 기록 가면 보고 싶었거든요. 꼴등하면 자존심 상해서 꼴등만 안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아 근데 너무 아까웠어요. 뭐한 1초 차이였으면 뭐 그냥 아예 안타깝울까 했는데 0.07초여서 좀 아쉽네요. 네. 가넷 덕분에 해냈습니다. 네. 가넷 덕분에 뭐 3등 한게 어디예요. 네. 너무나 고맙다고 해주고 싶고 이렇게 많이 추웠을 텐데 밖에 기다리면서 저를 응원해 주러 와주신 가넷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2019년 첫 스케줄이었죠, 저의 네, 아육대가. 그래서 앞으로 2019년 함께 달려봅시다. 그러면, 네, 화이팅!